저는 내관리한다 네, 안녕, 동티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철 자동차 실내에서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일단은 에어컨을 의심하게 되지만 에어컨이 원인이 아니라면 가장 먼저 의심해 볼 만한 것이 자동차 매트입니다. 매트는 신발이 직접 닿는 부분이라서 생각지도 못한 심각한 오염물들이 쉽게 옮겨지게 되고 또 여름처럼 습한 날씨에는 세균과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서 기분 나쁜 악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악취가 나고 있다는 것은 탑승자에게 폐렴이나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매트의 세균 등 오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기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저도 꽤 놀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동만 걸면 자동으로 살균이 되는 매트 살균기를 간단한 방법으로 DIY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티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매트야,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고 호흡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세균, 즉 박테리아의 크기는 보통 0.2에서 10마이크로미터로 광학현미경을 통해서만 볼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부유가 될수 있는 거야 여기 운전석의 발매트 바닥에 드라이아이스로 김을 내고 에어컨을 작동시켜 볼게 보는 것처럼 바람의 영향으로 연기가 흩어지는 게 보이지 드라이아이스 김의 입자의 크기도 0.1에서 1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작고 비슷한 크기의 박테리아나 진균들 역시 자동차 실내 곳곳에 똑같이 부유가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이마시고 있었던 거야 물론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자주 세척하고 햇빛에 널어 완전하게 건조를 시켜주면 좋은데 말처럼 쉽지가 않지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자외선 LED 살균기야 2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광고는 아니고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제품 중에 안전 검증을 받은 제품 구매했어. 자외선은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미생물에는 살균 작용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이불이나 빨래를 일광 소독하는 것도 이런 자외선의 특성을 이용한 거야. 참고로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UVA, B, C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살균에 사용되는 자외선은 UVC야. UVC 자외선 살균은 DNA를 파괴하는 원리로 짧은 시간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피부에 직접 쏠일 경우 피부를 손상시키게 되는 유해한 단점이 있어. 그런데 가시광선의 경계에 4 0 5미터파장의 UVA 자외선도 약하지만 살균 입증이 돼서 가정용 살균기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인체에 무해한 장점이 있어 단 UVAC 자외선에 비해 살균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운전할 때마다 자동으로 켜지게 매트와 가까운 곳에 UVA 자외선 LED를 설치하려고 해 일단 장착을 하고 살균 전 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체크해볼게 장착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한 개씩 설치를 하려고 LED 두 개를 준비했고 전원을 한 군데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분배기를 준비했어 깔끔하게 설치하려면 퓨즈 박스에 연결해도 되는데 나는 시가 잭으로 연결할 거야 LED 설치 구성품에는 LED를 고정할 수 있게 이런 클립이 들어있는데 클립은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 우선 클립에 동봉되어 있는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LED를 설치할 곳에 적당한 간격으로 두 군데 붙여서 클립을 나사로 고정해주고 구멍을 뚫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LED 본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고 다음 LED를 클립에 끼워주면 되고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도 장착을 하고 운전석과 조수석 아래 양쪽 커버를 분리한 다음 두 LED의 커넥터를 분배기와 연결해주고 다시 시가 연결잭과 연결해주고 배선을 테이프로 정리해 안쪽으로 넣어주고 불리한 양쪽 커버를 조립해주면 장착이 끝나는 거야 시동을 켜고 시가잭을 꽂아볼게 LED도 잘 들어오고 무드램프 같은 느낌도 있고 꽤 괜찮지 이제 살균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하니까 LED를 켜기 전에 매트의 세균 오염들을 측정해볼게 수치가 357로 나왔네 이제 살균 LED를 켜놓고 1시간 30분 뒤에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를 해볼게 1시간 30분이 지났는데 다시 체크를 해볼게 수치가 135로 나왔으니까 LED를 켜기 전 수치에 비해서 222 정도로 반 이상이 줄었지 이 정도면 이제 운전하는 동안 마음이 조금 편해지겠네. 참고로 이번에 사용한 UVA 자외선이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하지만 햇빛에도 오래 노출되면 인체에 해가 되는 것처럼 오랜 시간 직접적으로 눈과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여태 아무런 탈 없이 잘 타고 다니는데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염된 매트는 염증, 알레르기, 비염 등을 유발하고 면역력이 약한 당뇨, 천식 환자,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자주 세척하고 청결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치뷰